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걷기 3일차 여기 모슬포항에서 제주 월드컵 경기장 있는 곳까지 갈 예정이고요 오늘도 한 28km 정도로 나오는데 여기저기 걷다 보면은 한 30km가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모슬포항 걷는 길이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아 오늘 걸을 수 있을까 했는데 사우나 했던 게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몸이 조금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걸을만한 오늘도 파이팅! 동. 오늘 가는 길 중에서는 삼방산 쪽이 제일 예쁠 것 같고 저기 보이는 게 삼방산입니다 삼방산 삼방산이 가까워지고 있어 이제 진짜 크게 보여 오늘도 역시 미세먼지가 있어 가지고 살짝 뷰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비가 안 오는 게 어딥니까 어제 팔토시를 사 가지고 반팔을 입었더니 통풍도 잘 되고 땀이 훨씬 덜 흘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동백골이 있다 짜잔 여기서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날씨가 맑아지고 있어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를 싹 날려줬나봐요 날이 확 개이면서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는 안그래도 예뻤던 제주가 더 예뻐보여 여기 삼방산 앞에 유채꽃밭을 천원 주고 입장할 수 있어 가지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어, 천원이면 진짜 싼거 아니에요? 천원의 행복이다 진짜 천원의 행복 산은 멀리서 볼때 예쁜 산인 줄 알았는데 중턱까지 올라와서 보는 산방산과 용머리 해안 이 뷰가 정말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제 저는 일단 중문 쪽으로 가 가지고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오늘 또 저녁에는 제주도에 오면 먹어야 한다는 고등어회를 먹을 예정이어 가지고 점심은 좀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뭔가 허전해가지고 봤더니 태극기가 날아갔어요 산방산에서 아까 바람 불때 날아갔나봐 <웃음> 와 여기는 한라봉, 황금양 레드향 이런게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네 근데 지금 머릿속에 온통 태극기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이따가 저기 중문 쪽에 다이소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들려 봐야 될것 같아요 태극기가 바람해 벌렁입니다 여기서 중문까지는 걸어서 한 2시간 정도는 더 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12시가 이제 넘어가지고 배가 슬슬 고픈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야이 유채꽃 향은 진짜 언제 맡아도 좋아요 오. 유카인 여기서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또 한참 가야 되기 때문에 첫날에 그 만났던 백패킹 고수 분한테 받은 소세지를 임시로 먹을게요 오! 치즈소세지야! 음!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진짜! 음, 어제는 도로에 차도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도로에 차도 많아가지고 쓸쓸한 느낌이 덜하네 근데 여기 지금 계속 언덕길이에요 평지를 걸을 때랑 언덕길을 걸을 때랑 발의 피로도가 다르네요 안되겠어 이제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으로 도핑하면서 가야지 이챙큰 모자가 제 피부를 지켜주고 있는데 이게 바람 불 때는 정신이 없네 이거 타고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첫날 둘째 날 보다는 훨씬 다리가 더 나쁜 느낌? 이제 뭔가 적응이 된 건가? 원래 약간 줄넘기 같은 것도 하루 이틀째가 제일 힘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리가 아프긴 아프지만 그래도 막 첫째 날 둘째 날 만큼 힘들진 않네요 다시 힘들어요 힘든데 힘든 것보다 이 제주를 걷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고 즐겁습니다 하 <웃음> <웃음> 어, 찾았다 역시 다이소 이게 더 좋은 태극기 같아요 3단으로 막 높이도 조절돼가지고 잠시 국기 계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대에요 등기! 빰빰 오늘 밥을 <미네> 제대로 한 끼도 안 먹었더니 점점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 <웃음> 중문 들어왔으니까 전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곳에 가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겠습니다 맥도날드에 왔습니다 불고기버거랑 맥치킨 두 개는 먹어야지 햄버거도 진짜 지점 바이 지점 여긴 불고기버거 맛있네 맥치킨 이 기본적으로 소스를 많이 넣어준다 오래 굽고 먹으니까 맛은 있는데 많이 못 먹겠어 많이 먹은 건가? 졸려서 잠좀 깨울 겸 아이스크림 이제 쭉 걸어가 볼게요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어제는 점심 먹고 한 4,5시간 걸어야 되니까 힘들어서 오늘 좀 많이 걸어와서 점심을 좀 늦은 막히 먹었는데 좀 많이 걷고 나서 점심을 먹는 게그 다음 일정 소화하기가 부담이 덜한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목적지는 이스턴 호텔이라고 32,000원에 완전 특가로 나와있어 가지고 오늘은 호텔에서 먹습니다 제주 벚꽃 명소로 알려진 중문 관광단지 네, 여기는 벌써 벚꽃이 많이 떨어졌네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그런지 오히려 여기 바다. 여기 떨어진는 벚꽃들이 예뻐 여기가 천재연폭꽃입니다 이쪽에 벚꽃이 피어있어가지고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벚꽃이 지금 질식이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대신에 벚꽃 비가 내리고 있어 벚꽃 엔딩입니다 이게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연금 이제 여기서 티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나 이거 청소 어떻게 하냐? 큰일 났는데 지금? 고프로가 저장이 안돼요 갑자기 길바닥에서 이걸 옮기고 있을 줄이야 안녕 잘되는지 확인중 3일차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최대 위기였습니다 이 고프로가 없으면 사실상 촬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되기 때문에 진짜 멘붕상태였어요 몸이 힘들고 이런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웃음> 안녕 몽몽아 근데 여기서는 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고 아 고프로 고치면서 가만히 있었더니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맛있는 고등어회 포장해서 호텔 가서 뜨끈한 물에 씻고 고등어회를 먹어서 이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야 될것 같아요 저 뒤에 이제 한라산이 보여요 진짜 주먹만해 진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데는 음악이 최고입니다 지금은 제 마음을 대변해주는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천걸음을 가도 만걸음을 걸어도 난 언제나 제자리걸음 <웃음> <웃음>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아까 전화드렸던 사람인데요 그 혹시 고등어회 숫자 포장 될까요? 일단 1시간 뒤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히히히 뭔가 다시 기분이 좋아진 것 같은데? 역시 남자란 동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오르막 멈춰 그래도 여기 옆에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 클럽이 보이고 거의 다온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파이팅! 현재 시간 5시 53분 여기서 30분이면 갑니다 자 이렇게 걸으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 친구들이 붓기가 많이 빠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제 목욕탕에서 몸무게를 재봤는데 한 3kg 가까이 빠졌더라고요 모자를 벗으니까 세상이 더 환해 보이네 이제 저기 월드컵 경기장이 보여요 이렇게 제주 월드컵 경기장까지 다 왔습니다 차 타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하루 종일 걸어서 목표 지점까지 딱 오면 엄청난 감동이 몰려옵니다 그냥 괜히 월드컵 경기장이 예뻐 보이고 그래 여기 근처에 고등어회 포장을 맡겨놓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고등어회 포장을 해서 호텔 체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여기다 부어 그리고 아... 야채 여기 섞어서 네. 먹는 거예요 이거는 김, 이거는 밥, 김가루 밥이거든? 아... 김에 밥을 조금 올리고 그냥 네. 요 소스에 푹 찍어서 야채와 같이 올려서 드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웃음> 사장님 진짜 친절하시고 먹는 방법도 다 알려주셔가지고 호텔 가서 맛있게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이게 행복이지 호텔까지는 여기서 한 10분 정도? 오늘 걷는 길 중에서 최고의 경사인데 호텔 도착. 다다란다 화장실 오방 잘못 주신 건 아니겠지? 여기 세 명이나 잘수 있는데 일단 좀 씻고. 옷좀 갈아입고 구등어회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을 위해서 걸어왔다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지 때깔 보세요 때깔 니까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맛있게 먹는 방법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그냥 먹을게요 그냥 그냥 먹어도 하나도 안 미려요 제가 포장시간보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빨리 갔는데 그 자리에서 막 썰어가지고 주신 거거든요 엄청 신선해 한라산만 그냥 먹으면 힘들 것 같아서 한라토닉으로 먹겠습니다 짠 아, 김에다가 이 밥을 조금 올리고 고등어 회를 올리고 이 양념, 부추 이걸 이렇게 올려서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사장님이 알려주신 레시피대로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미쳤어 맛없을 수 없는, 없는 조합이고 뭐 고등어의 신선함은 말할 것도 없고 부추 양념장이 진짜 맛있다 브라보 짠 고등어회가 비싼 이유가 고등어가 성격이 더러워 가지고 어디 좁은 수조 이런 데서는 빨리빨리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여기 제주도에서 많이 먹을 수 있고 서울에서는 되게 보기 힘든 생선인데 여기서도 가격이 좀 나가요 이거 포장하는데 3만 7천원에 이렇게 포장을 해주셨거든요 나이것 때문에라도 제주도 살고 싶어 이렇게 고등어 두점한 번에 그냥 된장만 살짝 찍어서 먹어볼게요 약간 식감도 막 꼬들꼬들 하다기 보다는 그냥 입에서 오물오물오물하면 다 녹아버리네 아... 너무 행복하다 아까 걸을 때도 너무 좋았는데 그딱 도착해서 편안한 숙소에서 이런 맛있는 회에다가 딱 소주 한잔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9.59km 걸었고요 작전을 잘 짜야 되는 것 같아 어제는 좀 점심을 일찍 먹는 바람에 그 뒤에 타임이 계속 걸어야 되니까 힘들었는데 오늘은 최대한 점심을 늦게 먹고 이후의 일정을 조금 짧게 만들어 놓으니까 훨씬 덜 힘들더라고요 진짜 고프로 고장 나는 것만 아니었으면 완벽했어 사실 이거 다 먹는 대로 좀 빨리 치워놓고 오늘 좀 일찍 쉬어야 될것 같아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워낙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오늘은 또 여기 혼자 호텔에 있으니까 좀푹 자고 에너지 충전을 해서 4일차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